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계속적 사용 중 사고는 면책 설명의무 위반과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 위반 대립은 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은 지급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20다2914 사고 도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 2 내지 5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부분 원고가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 약관 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약관 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입니다. 일반인으로서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거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에 답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수 없습니다.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은 그 답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에 불과하고 청약서의 질문 역시 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좋갈 뿐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보험설계사 소의이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소에있는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판매 자격이 상실되거나 수수료를 환수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있고 원고에게 직업변경에 대해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일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일보험계약의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